정부가 대출을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전세를 정부에서 보증을 해 주면서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집값이 올라간다고 라 하면서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현재 막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상 필요 없고 예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러 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을 이제 받는 이유가 전세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너무 높으니까 월세를 사느니 대출을 받아서 비용을 줄이자라는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대출을 원금 분할 상환으로 하라고 하니. 월에 나가는 이제 비용이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원금하고 이자가 동시에 같이 나가니까 보통 이자의 두 배가 나가게 된, 되는 겁니다. 뭐, 원금을 갚으니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을 이제 전부 맞춰놓고 대부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감당이 제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전세 너무 비싸. 그런데 매월 나가는 비용이, 아, 이게 두 배가 되네?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 지금 오히려 전세를 이제 사는 게더 나은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거이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아 이거 진짜 참 내가 그동안 이제 뭐한 거야? 집이 없으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월 지출 비용도 월급의 이제 20% 이상 이제 나가게 되는 거잖아? 아 이거 안 되겠어 자금 집이라도 하나 사야지 이거 자꾸 전세가는 이제 상상 초월로 이제 올라가고, 매월 나가는 이제 비용은 이제 두 배가 되고, 아, 월세는 점점 점점 더, 더 비싸지고, 이러다가 이제 저축은 커녕, 빚만 남는 거 아니야? 이거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생활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누구나 이제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초강력 대출 규제에 늘어나는 월세 수요, 주거비 부담도 커져.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어, 지난달 매매 전세 거래 침체 속 침체는 이제 사고 파는 사람들의 수가 좀 적어 들은 겁니다. 파는 사람들 양도세 뭐 때문에 팔기 어렵죠. 사는 사람들 대출 안 되니까 뭐 사기 어렵죠. 그래서 침체인 거지 하락을 위한 침체가 아닙니다. 월세 어, 수지 지수는, 수급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상승폭도 이제 커지게 되고요. 대출 못 받아서 이제 반전세가 더잘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하나 더 보시면요. 은 수도권 월세 가격 6개월 연속 상승 올해 최고치 뭐 이렇게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 흐름을 보이는 수도권 주택의 매매 전세 상승률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락만 보이게 됩니다. 하락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상승은 계속 계속. 하고 있고요.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고 전세가도 상승하고 있고 월세가도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겪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정말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격차가 점점 더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의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각성이 지금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라서 이 문제인 거고요아 이게 시장인데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전세가가 반영이 될지 월세가가 월세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상을 하건데 이제부터는 전세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대출은 어려우니 갭 투자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하게 될 거고요. 동반 상승을 합니다. 월세는 전세가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 분할 상환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니 차라리 반 전세, 월세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월세가 점점점점 늘어나는 상황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좀 주춤하니까 집값은 내린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린다고 하시는 전문가들의 말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지 TV 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대부분 나이가 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럴 것이다 또는 규제가 들어오고 매수세가 주춤하니 이제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집값이 많이 오르면 더 오른다 라고 하고 집값이 주춤하면 이제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2016년도부터 집값이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작된 이제 규제가 되면 될수록 집값은 잠시 주춤하다가 바로 큰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승장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라건 뭐냐면 상승을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의 상승 퍼센테이지가 이제 둔화가 되었습니다. 둔화입니다. 사하락도 아니고 안정도 지금 아닙니다. 그냥 올해 상반기에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상승 퍼센테이지가 약간 내려간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 내년에 대출을 풀리는 경우가 되면 왜냐면 뭐 대선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우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풀어줄 수도 있을 거고 전세가가 이제 더욱 상승하게 돼서 갭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게 되면 내년에는 더욱더 큰 상승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집을 사지 마시고요. 제발 상승이 계속 일어날 때 집을 사시는 거 아닙니다. 상승이 계속 일어날 때 집을 사시면 어떻게 되냐면 매도자 우위가 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자가 달려들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매물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사고 싶어하는 금액에 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간 주춤하는 시기는 어 매도자도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춤 주춤도 아닙니다. 지금 상승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고 뉴스에서도 계속 이제 상승이 어 상승세가 뭐 주춤하다 내지는 뭐 하락하고 있다 내지는 뭐몇억 하락했다. 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올 때 심리적으로 이제 매도자들이 가격을 뭐더 올리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년에 집값 오를 때 사시면 호구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절대 집을 사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를 사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대출 없이도 집이 구입이 가능한 곳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값하고 전세가의 갭이 그리 크지 않은 곳, 크더라도 전세가가 계속 올라서 갭을 메워줄 수 있는 곳들이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 아직 저렴한 주택들이죠. 주택, 대출이 잘안 되니까. 저렴한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수도권들이 계속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번에는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월세와 이자를 내고는 살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나의 자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어, 구입하시기를 어, 결심하신 분들은 오래 하십시오. 오래 제발 오래 하십시오. 내년에 상승할 때 어, 호구 되지 마시고 지금 예 대출이 잘안될때 이때 방법 찾아보시고 오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내년에는 어, 이게 대출이 조금 더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음, 대출이라는 게 은행에서 총량으로, 1년의 총량으로 지금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6% 내지 이 정도의 총량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말이 될수록 대출은 계속 은행에서 쪼일 수 밖에 없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개입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정부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고 월 초가 되면 이게 다 풀립니다. 풀리기 때문에, 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기를 위해 바랍니다.